다이아몬드는 셀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보통 광물은 셀수 없는 명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골드 같은 경우, 셀수 없는 명사. 뭐, 다들, 뭐,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셀수 있는 명사, 그리고 셀수 없는 명사로도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문을 보면은, Gold is expensive. Diamonds are expensive too. 자, 이런 예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 둘다 광물인데 앞에 gold, 금은 셀수 없는 명사처럼 쓰여서 gold is expensive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d i a m o 는셀수 있는 명사처럼 얘기해서 diamonds are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diamond is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좀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써가지고 나를 헷갈리게 하지?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은 d i a m o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 d i a m o 를 광물질 예, gold와 같은 그런 어떤 광물질의 하나로 본다면 예, 셀수 없는 명사로 취급하는 게 맞아요. 어, 골드나서버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나아문드의 형태는 보통 이렇게 그 광산에서 바로 캐낸 그런 그 원석 상태가 아니라 딱나아문드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요? 그 반지나 이런데 들어가는 그 다듬어진 그알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가 보다 그 보편적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언어는요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걸 기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일단 나아문드면은 그 원석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딱 그냥 그 다이아몬드에 거의 그 정해진 그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 때문에 우리가 이제 셀수 있는 명사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 나아몬드는, 그 다이아몬드는 실제로도 그알 다이아몬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셀수 있는 명사처럼 쓰는 문장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맥락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좀 원석 광물질 얘기한다기보다는 정말 그 다듬어진 그, 그 보석 알갱이 알알알 알, 알 있는 그 다이아몬드 알들이 비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i a m o n d s are expensiv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골드나 실버는 좀 얘가 달라요. 금이나 은은 우리가 딱 정해진 어떤 그 모양이 있지 않아요. 반지가 되기도 하고, 팔찌가 되기도 하고, 무슨 뭐, 그 금은빵 가니까 돌, 돌 선물 보니까 그금 두꺼비도 만들고, 어, 거북이도 만들고, 예 정해진 골드나 실버의 모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 이런 경우는 쓸수 없는 명사인 거예요. 그냥 Gold 익스 e x p e n s e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다문드는 예, 알이 떠오르기 때문에, 알, 알, 알. 셀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루비 같은 보석도 마찬가지예요. 루비도 물론 어떤 그 광물질로 얘기하자하자면 이제 셀수 없는 명사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무슨 뭐 지질학 같은 거 얘기하지 않는 한뭐 그렇게 쓸일 별로 없고 우리가 웬만해서 하는 얘기들 루비는 예, 보석 알 알갱이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루빈도 셀수 있게 얘기합니다. A ruby 또는 rubies 이렇게 얘기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비슷한 다른 예로 초콜릿이 있어요. 이 초콜릿도 여러분이 사전을 보시면, 셀수 있는 명사, 아닌 명사에 예, 둘 다로 얘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제 초콜릿이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셀수 없는 게 맞아요. 어, 우리가 모양이 이제 일정하지 않은 게뭐야까 그러니까 사실 초콜릿 그 우리가 만드는 과정 생각해보면 이렇게 걸쭉하게 시럽이 돼가지고 굳혀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날팍한 그 판때기 모양의 초콜릿을 만들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above 초콜릿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셀수 없는 거예요. 한 조각 어 페이스 o l 초콜릿 이렇게 얘기하죠. 정해진 모양이 아닌 이게 원래 애초에 액체 같은 거였으니까. 어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런 초콜릿보다 요즘은 이게 알갱이 초콜릿. 우리 보면 이제 요즘 그 초콜릿 같은 거보 모양이 있잖아요. 다덩그 다이아몬드가 알 모양인 것처럼 어 판때기 초콜릿보다 요즘 점점 이제 점점 그 알갱이로 된 덩어리로 되어있는 초콜릿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우리가 초콜릿하면 떠오르는 길은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초콜릿이 셀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 뭐 그런 이제 알갱이 초콜릿들이 들어있는 뭐뭐 초콜릿 한 상자 이러면, a box of chocolates.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콜릿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셀수 있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네, 판때기 초콜릿이면, 이게 정확 판때기는 정말 그 액체를 굳힌 거기 때문에 어, 모양이 딱 하나가 딱 조개만 이렇게 두개두 개인지 반 개인지 애매하잖아요. 이런 거 a b a v of chocolate, a piece of chocolate, 뭐 초콜릿 비스킷 이런 것도 초콜릿 어떤 재료의 개념이잖아요. 초콜릿 비스킷 그 다음에 뭐, 밀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 와이트 초콜릿, 이런 경우도 뭐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셀수 없는 경우에 이제 초콜릿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 밀크 초콜릿, 다크 초콜릿, 와이트 초콜릿, 이럴 때도 이제 셀수 없는 거. 하지만, 만약에 정말 이제 알갱이로 된 이런 초콜릿을 땐 우리가 또 세버리는 거예요. A box of chocolates?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알갱이 초콜릿 먹고 있는데 너 하나 먹을래? 그러면, Would you like a chocolate?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예전에 교재들 보시면, 옛날 교재들 보면 이제 초콜릿셀수 없는 걸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 chocolate? Would you like a piece of chocolate? 자,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초콜릿 좀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요즘은 요 이제 초콜릿이 다 거의 다 이렇게 알, 이렇게 알다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갱이기 때문에 어, 초콜릿 하나 먹을래? 해서 Would you like a chocolate? 이렇게 나오는 예문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게 바뀌는 거예요. 초콜릿이 바뀌어가면서 어떤 초콜릿이 인기를 얻어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의 양상도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하면 항상 얘기하지만 언어는 변해요. 유연해져야 됩니다. 중요한 건 감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이몬드 초콜릿 어떤 맥락인지 좀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보편성이라는 것도 또 시대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감각을 익히시면 나중에 또 다른 어떤 다른 명사의 경우에 좀 헷갈릴 때에도 좀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얘기를 좀폭넓게좀 드려봤어요 또이 헷갈리는 어떤 그런 명사 있으시면 댓글로 얘기해 주시면 그런 것들 제가 뭐 댓글로 답을 드리거나 아니면 또 계속 어또 후속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